이상이. 아 그래요? 뭐가 되게요 이거 어. 사실 부조가 바뀌는거군요 네 여기랑 어, 어 전자랑 네 결실이랑 네. 그게 있잖아 유전자가. 네. A 있고, B 있고, C 있고, 그렇다 치면은. 네. 얘네가 위치가 바뀌는. 것. 아, 역전이군요. 아, 위치가 바뀌는 거. 그렇군요. 어, 완전 멋있어요. 너무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결실은. 네. 그러니까 말 그대로. 와 이렇게 에듀씨가 있었는데 어? 이죠 하나도 없어지면 뭐 아그럼결실된 거구나. 네. 오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서두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